이쯤 떨구면? 원, 투, 쓰리, 포맞어있다고 봐야지 아이씨 <웃음> 오케이 좋았어 아니 그 공을 얼토당토 않기 지저분하게 득점을 하네 씨. 아 쿠션부터 맞기도 하고 모부터 맞기도 하고 야 <웃음> 아이씨 에이후 차 브라보 어? 아웃다 미어 놓요 <웃음> 오케이. Okay. 좋았어. 노. Nope. 아이씨. <놀라> <놀라> <놀라>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아꼬마시? 너, 노 우라마시. 안될것 같단 마시. 뭔, 애엠병이다냐 두께가 주옥 같아서 미안해요. <웃음> 정답 머 트레스. <웃음> <웃음> 놀랬어? 거 중구형 잘 치요?